들어가는 타이밍에 들어가면 돼. 하나, 둘. 둘. 손! 아래 손! <웃음> <웃음> 더 과하게. 하나, 둘, 셋. 들어가야지, 바로. 진짜 좋아. 이거 피로도 금방 풀리고. 있어요. 아, 골라봐, 골라봐. 아, 골라봐, 하나. 잘... 이거, 이거 하나 사줘. <웃음> 한번 사줘. 어? 시가 안빠어 <웃음> 오케이, 이제 헬스테이션 리프트 드랍 슛이 돼야지 헬스테이션이속과 이게 너는 이렇게 슛을 쏠수 쏠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속지 헬스에서 한 박자 스테이션하고두 박자 스테이션두개 연습할 건데 몸을 뛰어서 드랍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내가 나가는 순간이잖아 떨어지는 순간에 고개랑 시선, 표정, 손이 다 같이 올라와야 돼 멈출 필요 없어 그러서 뒷발을 차고 나가면 돼 그냥 진짜 숯 쏘는 것처럼 상상할 필요도 없어 이 동작만 만들어 떨어지는 순간 뒷발을 미는 거고 세 박자가 동시에 나가면 돼. 약간 손이 너무 빨라서 상대방이 뭐 하는지 모를 거야. 그럼 여기서 가져와야 돼. 어설퍼도 괜찮아. 이 손이 오, 정확하게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슛시 좋으니까 소은단 말이야. 치우고 손. 근데 밀었어야지. 멈추는 게 아니야. 멈추는 건 다음에 할 거야, 다음 그냥 똑같아. 자, 이, 이 동작이야. 손안 올리고. 들어가잖아. 들어가는 타이밍에 들어 가면 돼. 이거는 숙인 상태에서 뒷발로 밀 밀잖아. 미는 힘이 작용해서 약간 상체가 뒤쳐진 그런 느낌. 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굿. 손. 하다가 잡는 거야. 박자가, 그, 잡는 타이밍이 똑같아. 들어가나. 들어가나. 잠자았지 잡나. 나이스. 슛, 헬스테이션 잘하는 사람들은 이 동작에서 그 살짝, 간중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당하는 수비만 아는, 그런 살짝 멈춘 타이밍이 있어. 지금 할때 약간 옆을 보고 왔거든? 그냥 정면보다가 위에 보고 앞에 보고 들어갑니다 손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손안 속아도 돼, 스카이내야 돼, 손 오른쪽 보지 말고 이, 이, 이. 타이밍, 타이밍, 세 박자 손, 그렇지, 그, 그, 그. 쭉, 손, 나이스 오케이, 굿, 굿, 굿나스 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 타이밍, 굿 타이밍, 오케이? 자, 오케이, 그 다음 두 박자 띄우고 드랍 떨어지지? 드랍은 그냥 떨어져, 치고 들어갈 것처럼 드랍에서 스텝을 반만 가져오는 거야 이만큼 이런 거. 그치, 그반올때스테이션이야 원투그렇지굿굿그둘할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미는 거야 이렇게 아. <웃음> 이게이야게이렇이게 이렇게 이로게이렇울이렇맨이렇지이거 아. <웃음> 그렇지. 가져와 괜이아자이습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하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포켓을 잡아서 들리는 게 아니고, 미는 힘 때문에 들리는 느낌 손 펴, 손펴 올려 더 가까이 올려야 돼, 공 쪽으로 천천히 하나, 둘, 그렇지, 굿굿 굿. 자, 반대해보자 하나, 둘둘때 그러니까 미는 거야 원, 투. 쭉 나와야지. 뒷발 조금만 더 떼서. 그 굿, 굿. 손을 쫙 펴줘. 쫙 펴봐. 그래서 공밑까지 이렇게 가져와. 공하고 최대한 가깝게 가져와봐. 그렇지. 그그그 일단 떨어져. 하나, 둘. 좀 느낌, 느낌 나왔어, 느낌. 지금 확실히 멈춰놓고 하나, 둘, 뛰는발나 발만 봐봐. 하나, 둘, 밀지 않아. 어? 오케이. 일단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니까 잊어. 두 번째 거 잊어, 일단.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페스테이션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굿, 나이스. 오케이. 이거는 리프트 헤스테이션 자, 스크린. 이쪽에서 찍어야죠. 뛰어 가서 바로 인앤아웃으로 스크린 받아보자. 스크린 하때 빅맨이 헬프 나왔을 때 스피드 스탑을 멈출 거야. 스피드 스탑은원투 스텝이야. 투 스텝을 빠르게 멈춘 스텝이야. 멈췄을때 해시테이션. 아, 오케이. 어. 하고 해시테이션에서 인앤아웃 한 번, 그리고 반대로 가는 거한번할 거야. 네. 와서. 와서. 이 스피드 스탑이 제일 중요해. 네. 발이 임팩트 있게 떨어져야 돼. 떨어지면서 손하고 같이. 인앤아웃인데, 인앤아웃이 원투 스텝 이앤나웃이 아니고 호 스텝 이앤나웃이야 멈췄지. 두 발을 떼서 벌리면서 미는 거야. 그 이런 식으로. 둘. 하나 둘. 아니지 아니지. 와서. 하나, 둘, 셋. 아, 둘, 셋. 땅. 그리고 딱에서 바로 크로스로 슛쏴 봐. 그렇지. 근데 헤이테이션 손이 자꾸 주먹을 줘. 손을 올려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완벽하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다만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네야 돼. 네. 둘, 하나, 둘, 손. 손이 잘안 보여, 손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게, 이게 바로. 아니, 왔다 갔다가 아니고, 스셉이야 그대로, 제자리에서. 원, 투. 그 정도, 오, 해, 5 오. 오. 쏠 것처럼. 둘, 셋, 넷. 나이스, 나이스. 자, 상상해. 원, 투. 그렇지, 굿 굿. 그래서 멈춰서 인앤 아웃 크로스 해봐, 해봐. 나이스. 이렇게 당하는 거구나. <웃음> 자, 그 다음. 원, 투야. 바로. 반대로. 손이 x 자가 돼야지. 하나, 둘. 그래서 이번엔 오른발로 해야지. 자, 원, 투. 따, 따당. 그렇지. 근데 더 과하게. 하나, 둘, 셋. 들어가야지, 바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멈춰서 제자리에서 공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야. 떨어뜨 리 공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떨어진 공을 갖고 나가야 돼. 그렇지. 손손 주먹 쥐지 말고 손. 그야지 바로. 오이올 때, 오른발이 떨어질 때오른발 오잖아 떨어질 때 차야 돼 네가 쏠때 이렇게 쏠 거면 괜찮은데 이렇게 쏴? <웃음> 이렇게 쏠 거잖아 <웃음> <웃음> 똑같은데 이번엔 푸쉬 크로스야 반들어 갈게, 오른발 치고 가다가 스크린이 왔어 넘어가 푸쉬 크로스는 크로스 오버를 이 위로 감아치면서 몸이, 말 그대로 푸쉬, 푸쉬 크로스야, 들어가는 거. 네. 그래서 밑에서 크로스 오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감자 맞아. 3점손 온다고 생각해. 원, 투. 네. 둘, 셋. 손. 오른손. 어? 오른손 왜 자꾸 이렇게 있냐고 기타 쳐? 음악하러 왔어? 고마워. 고. 손! 아유, 손! 어. <웃음> 그렇지. 거의 멈춘과 동시에 여기서 바로 가야 돼, 바로. 여기서 뭐, 봐봐, 타이밍. 바로 가야 돼. 손? 나이스, 나이스. 푸시프로스는 발이 떨어지는 공간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없어져야 돼 상대방이 예상 못하게 없어져야 돼둘셋손 나이스 나이스 그거보다 조금만 더 빨리 지금 손도 괜찮아고 완전 완벽했어 거의 멈추자마자 둘셋손 자, 여기서 푸시크로스 하기 전에 몸을 퉁 뛰어봐. 그렇지. 퉁 뛰어서 상황을 보는 거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일로. 그치? 근데 안 뛰고 가면 내가 갈수 있는 게인앤나웃하고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굿 굿,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 자꾸 어색한 거 같고 어설픈 거 같고 해도 자꾸 손 올려. 자꾸 수 쏘는 척하고. 그렇지. 그래서 니네 거를 만들어야 돼, 니네 거를. 느낌은 니가 살려야 돼 마지막 펀치 펀치하고 슛 어떻게 했어? 펀치 슛를 하면 펀치가 일단 보폭이 길잖아 앞발을 끌고 와도 되고 끌고 오면 끌고 올때 헤이스팅스 펀치가 끌고 올때 펀치전 들고 와야 되고 근데 대부분 펀치 때리고 슛을때앞발 끌고 온다기보다는 스텝을 만들지 내슈팅스텝으로 네, 그렇지 거기에서헬 스텝을 가져오면 돼 네. 펀치, 펀치, 헤이테이션. 펀치, 펀치하고 두 발. 여기 라인 있다고 하면 라인 가운데로. 그치? 헤이테이션 왔지? 와서 인앤나웃 크로스오버를 때리면서 발을 바꿔. 그 드랍이야. 그럼 아까 리프트 드랍 헤이테이션. 펀치, 인앤나웃 손으로 쏙하면서 발을 바꿔 발을 바꾸고 떨어질 때손 하나 둘발 바꾸고 손 해야지 손손손 손, 손. 나이스 나이스 앞발 끌고 오지 말고 어슛 짝발쏘는구나. 아, 상관없 그러니까 상관없구나. 상관없어. 아. 네. 그러면 여기서 가져올 때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 펀치. 이 발을 바꿔 물로서 이것도 페이크야. 펀치 때리자마자 바로 거어야 돼. 손손손손 손, 손, 손.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굿 다시 와 다시 와 터넷이 이게 뭐야 이게 손펴 그렇지 굿 나이스 나이스 굿손쫙 펴봐 이렇게 쫙펴 울트라맨 울트라맨 둘손 그렇지 굿 오케이 <웃음> 그치? 꼭 장착해야 돼 연습해서 네. 알겠지 네. 처음에 힘들겠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줘. 오케이 이거 하나 골라봐.